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세션 많은 스캘핑과뉴욕장의 US30을 거래해가지고 약 309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 위주 거래여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하는지는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로 나와있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5천 구독자 이벤트로 아직까지 60% 할인권이 두 장이 남아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장이 다 나가기 전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시안 세션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거래를 하는데요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아시안 세션에는 우리가 보통 런던장이나 뉴욕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시원시원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좋은 서포트와 레지센스 레벨에서 즉 저항선 지지선 레벨에서 짧게 짧게 큰라 사이즈로 거래하는 를 편입니다 자 첫번째 파운드 앤 거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1시간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으로 진입한 파운드앤 포지션은 163.388입니다. 자 163.388에서 진입을 했고요. 15분 차트로 보시고 이것을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자면 정확하게는 이 캔들에서 잡았거든요. 자왜이 캔들에서 진입을 했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4시간 차트로 왔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레이텐스 부분에, 어 이제 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차트에서 보니, 어 약간 레이텐스를 만드는, 레이텐스를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15분 차트에서 마켓 스처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격이 이 마켓 스처를 하방으로 뚫고, 그 다음에 마켓 스처 리테스트 후에 베어리시 캔들을 한번 주면서 여기서 매도 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챙긴 곳은 1, 6, 3, 2, 9, 4입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타깃이 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이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포지션을 두번을 잡았는데요. 첫번째 포지션은 이제 말씀드린 163.388 그리고 두번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163.407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7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네 이쯤에서 잡아서 이제 같이 2 63.294 첫번째 포지션에서는 600불의 수입 그 다음에 두번째 포지션에서는 7 2 0불을 해가지고 총 1321불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아시안장 거래를 살펴보았으니 자 뉴욕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뉴욕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34,000에서 34,200 이 가격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매수를 할예정이고요 공유를 해드린 후에 US30을 확인을 해보자면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여기가 34,200원쯤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34,000원을 또 체크를 해주면은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이 구역 안에서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화살표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한다는 어, 그런 뜻이었고요 보시면은 뉴욕장에서 저희가 거래를 했다면은 아주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모바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인데 제가 포지션을 잡은 것이죠 어, US30, 셀1랏 0.2, 0.2 해가지고 제가 잡은 포지션의 위치는 보통 어, 평균적으로 34500 정도가 되겠네요 평균 34500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 평균 34500 네, 34450 엔티를 잡아서 이렇게 1번 차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은 뉴욕장 스캘핑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거고요 왜 우리가 매도세업을 찾았느냐 뉴욕장은 많이 거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장 같은 경우는 보통 런던에서 나온 움직임에 반대로 뉴욕 리버서리라 해가지고 뉴욕장의 움직임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자주 보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요장이 얼마 시작되지 않은 타이밍이었고 이미 마켓이 한번 움직인 상황에서 차트를 보니까 us30이 현재 레이신스에 있는 모습이었죠. 자, 레이신스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레이신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신스, 두 번째 레이신스 구역에 진입을 해서 거부 반응을 한번 보인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매도를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스탑을 맞았지만 은 분석의 관점이 내 스탑 한번 맞았다고 해가지고 관점이 그냥 한 번에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엔트를 찾았고요 두 번째 엔트리 같은 경우는 레지센스를 한번더 터치를 한 후에 아니면 은그 다음 레지센스를 터치를 한 후에 내가 원했던 그 패턴이 나온 것을 이제 기다린 후에 매도를 진입을 해가지고 어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낸 거고요 이래서 리스크멘트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첫 번째 거래 실패를 해가지고 내 수익의 큰 일부나 아니면 은 최악의 경우 원금의 일부분까지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이고 내 리스크의 비율이 만약에 1이고 내 리워드 즉 수익을 챙겼을 때그 비율 동안 만약에 1대1이라면 은내 거래 승,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내 거래 성공률만 높으면 은 1대1 비율도 솔직히 큰 문제는 없, 없는데 어, 여러분들께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것은 그래도 1대2 정도 비율에 어, 거래를 해서 세번 틀려서 세번 맞아도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1대2 정도의 비율을 어 그래도 권장해드립니다. 을 그래서 US30 두 번째 매도 셋업을 잡아서 어 제가 약 1000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수익은 한화로약 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100%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거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충분히 기술적 분석과 내가 만든 그 룰을 잘만 따르면 여러분들도 꾸준한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좋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